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건설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주와 짝꿍이죠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는 한일시멘트 아세아 한일현대 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시멘트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시멘트 한일현대 또뭐 한일홀딩스 한일 쪽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한일은 이제 한일시멘트, 한일현대 어, 얘네들이 이제 다 합치면 어, 시장 겸일 1위죠. 이다 합쳤을 때는 어, 그리고 그리고 이 아세아가 이제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고려 그다음 아세아시멘트 어, 뭐 이런 어, 순으로 쌍용 c n 이는좀 오늘 뭐 약간 안 좋은 흐름으로 어, 마이너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시가총액을 보시면, 한일이가 뭐 1조가 넘었던 기업이 그동안 이제 건설주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8천억대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 아세아 같은 경우는 지주사입니다. 아세아 제지 아세아 시멘트의 지주사고, 또 한일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일 시멘트, 한일, 이 현대 시멘트의 지주사가 이제 한일 홀딩이죠. 그래서 얘네들 기업들 보시면 이제 퍼가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은 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세아 3배 수준입니다. PBR이, 어, 이 시멘트주의 평균이 0.9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장에서는 뭐 성장성을 그렇게 뭐 건설주와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얘예 아세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3천억대 수준에 있고, 한일 현대 13배 수준이고, PBR은 이 한일 시멘트보다는 좀 높죠. 1배 수준 대 그리고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쌍용을 보시면 쌍용 같은 경우는 200 주당 273원을 벌면서 펄은 22배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3조 수준에 있는 쌍용이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는 히토류 얘기만 나오면 이제 상하가 한 번씩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원 상태로 내려오죠. 빠른 속도로 또 내려오는 종목이 유니온입니다. 얘는 이제 특수 시멘트 쪽이고 어, 뭐 실적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보시면 뭐 성신양의 동양 이런 골재 취급하는 회사죠. 그리고 고려 시멘트 요런 종목은 실제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또 움직인 거는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850억 대, 1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 오늘 5% 이상의 이제 큰 폭의 반등을 했고 또이 1천억이 안 되는 종목 보면 세니트나 부산 요런 종목도 이제 1천억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들이 어, 계속 이제 상승을 할지는 이제 건설주의 어,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건설주와 같이 이제 흐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들 종목의 차트와 사업 내용 몇개 종목만 한번 간단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시멘트, 어, 얘는 시멘트 레미칼, 레미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어, 포장해서 이제 수출하고 있는. 한일 시멘트 어, 오늘 뭐 상승 흐름은 이제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만 원대죠, 이만 원대에서 어, 두 번에 이제 저점을 이제 다졌던 종목입니다. 다만 아세아 예, 제지 시멘트 사업이 있고 시멘 제지 사업 비중이 더 큽니다. 아세아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과도 어, 상당히 이제 가까운 거리까지 올라와 있죠. 있 시멘트 주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한일 현대 현대 시멘트 시멘트 매출 비중이 시멘트 제품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저점을 다졌죠. 이 16,500원 라인대에서 더 이상 이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으로는 뭐 35,000원대가 넘었었던 거의 뭐 반토막가가 까 났었습니다. 다음 고려 얘도 뭐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시멘트지구 아세아시멘트 고유동화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9천원선을 더이상 이제 빠지지 않는 강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라인이 바로 이 9천원대입니다. 삼표시멘트 얘도 2번에 걸쳐서 3,200원대에서 바닥을 저점을 다졌던 겁입니다 성신양예 유진기업 유니온 특수시멘트 저희는 백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이런 키타 이런 특수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쌍용이 얘는 시가총액이 이제 가장 무거운 놈이죠.